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유용한 아이템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요런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에어소프트 건들 중에서 이렇게 co2 co2 캡슐 12g co2 를 사용하는 핸드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제품도 그 중에 하나죠 바로 k wc 의이 모델 75 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음그 탄폴리어 제가 갖고 있는 탄폴리오라는 제품의 이 오픈건 형태의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창이 CO2 방식의 탄창을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바로 이 CO2를 사용하는 탄창인데 음 맞습니다 CO2 같은 경우는 압력이 상당히 세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아주 어, 박진감 넘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음, 밸브를 열어서 CO2 캡슐을 넣고 요거를 이렇게 강하게 조여주면은 어 넣고, 요런 식으로 CO2 캡슐을 넣고 꽉 잠근 다음에 어 우리가 흔히 단창을 넣고 당기고, 예,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근데, 음... 아시다시피 이 co2 캡슐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이 co2 캡슐이 보통 싸게는 뭐한 1200원에서 1500원 까지 해요 캡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캡슐을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캡슐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될수 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온 아이템이 바로 이그 리필이 가능한 co2 캡슐 방식의 이 그 제품입니다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음, 이 제품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은 이런 어, 식으로 두 개로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. 바로 앞부분과 요 뒷부분, 요 뒷부분으로 분리가 돼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, 체결을 해서 이 부분에 가스를 넣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에 음,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가스를 이런 식으로 예, 요런 식으로. 넣다 보면은 지금 이 제품은 가스가 새 예, 지금, 어, 제가 세 개를 구매를 했는데 하나는 가스가 지금 보이시죠? 가스가 셉니다. 일단, 일단 불량 분량. 일단 불량이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제품도 요렇게 강하게 체결을 해서 한번 가스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가스는 안 세네요 근데 가스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딱, 딱 누르다 보면 은 이렇게 음, 역류를 하고 이게 차가워집니다 그럼 가스가 다 들어간 거고요 이 제품을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한 다음에 이 레버를 이런 식으로 조여서 이런 식으로 빨리 조아야지 가스가 안 셉니다 요런 식으로 체결을 하면은 지금 딱딱 눌러져서 요 안에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이 됐고 요런 식으로 체결을 하고 장전을 하고 발사를 하고 예 요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얼마 안해요 이게 하나가 뭐한 만원 정도 합니다 이거 하나가 만원 정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테스트 한다고 세개를 구매를 했는데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지 마십시오 어, 제가 왜 사지 말라냐고 말씀드리면, 이 캡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, 어, 이 탄창에 이 캡슐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, 한두 탄창 반 정도가 사용이 가능해요. 이 캡슐 하나당. 근데, 요, 지금 우리가 사용, 제가 구매한 이 리필용 캡슐,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, 지금 한 발도 못 쏩니다. 어, 지금은 제가 이 레드가스를 사용을 했는데, 어, 이 제품 자체가 CO2 대응되는 이 총들 같은 경우는 가스의 압이 어, 상당히 셉니다 상당히 세기 때문에 지금 KWC 제품 같은 경우는 음, 이런 레드가스, 16kg 이상, 14kg 이상이 되는 레드가스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, 한 발도 작동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제품이 된 거겠죠 그리고 조금 더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 조금 고려를 해 보자 라고 하면은 k j 웍스의 뭐 시제트 c 섀도우라든지 이런 CO2 탄창 제품들은 어, 보통 압이 12kg, 13kg 가도 사용 가능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가스의 양이 상당히 작다 보니까 한 탄창도 못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 을안 드리고 싶어요 그냥 시오2 사서 쓰시는 게속 편합니다 어, 다만 한 가지 다음이 제품을 구매를 하실 필요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지금 이시오2 탄창에 보면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밸브가 보입니다 밸브가 보이죠?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스를 넣을 수가 있죠 자 요런식으로 가스를 채웠습니다. 다시 한번 쌓볼게요자 지금 세발을 쏘았죠. 세발 쏘니까 이제 끝나요. 이렇게 어, 끝이 나버립니다. 가스도 다 나가고요. 그러니까 이게 가스가 밀어져서 압을 꽉 채워서 이 co2 캡슐 만큼의 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스가 안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 제품을 사야 되느냐? 어,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밸브 니플을 뽑아 버리고요. 여기다가 HPA 니플을 박아 쓰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? 여기에 빼서 여기 HPA 니플을 박아서 사용을 하시면은 압을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이 제품을 사실 의미는 없는 거죠. 예, 그래서. 어, 오늘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파는 이 co2 리필용 이 캡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어, 지금 이런 목적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어,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어, 절대 구입을 하지 마십시오. 기화율도 상당히 떨어지고요. 어 상당히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.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사용을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도 이렇게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저는 지금 그 내심 한한 탄창 정도만 사용을 할수 있었으면 어땠을까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어한 탄창 정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. 구입을 했는데 뭐 실제로 한탄창도 못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뭐 어, 헛돈을 쓴것 같은데 음, 또 제가 어, 여러분들 헛돈 안 쓰게끔 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, 여러분들 여러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한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요. 벌써 이 앞에 이렇게 얼었죠. 어, 기화율도 상당히 떨어집니다. 그래서 굳이 이런 제품을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, 이 제품은 뭐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혹시나 뭐제 아시는 분 있다고 필요하시는 분 있으면은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이거 뭐 드리겠습니다. 이거 빠지도 않아네. 예. 아무튼, 어,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이 CO2 캡슐, 리필용 어, 캡슐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결론은 구입하지 마시라는 것. 음, 단, HP 리플을 박아서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것. 예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알리익스프레스의 유용한 제품을 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